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장곡면 신풍리의 단독주택 한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수 한자락 아래 자리잡은 마을의 끝자락에 있는 주택인데요. 상공에서부터 마을의 풍경을 보겠습니다. 멀리 오수산이 조망되는군요. 그 아래쪽으로는 너른 들녘이 펼쳐져 있습니다. 겨울의 들녘 풍경이 참 쓸쓸합니다. 잎을 다 떨군 나무들, 옆, 배나무 숲은 이 계절에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낮은 산자락 아래 줄지어 있는 집들의 풍경이 편안합니다. 소개해드릴 집은 마을의 끝자락에 있군요. 전면이 너른 들녘을 향해 열려 있고 띠는 낮은 산자락이 받쳐주는 안정감 있고 시야가 탁 트인 집입니다. 집 뒤의 대나무숲 너머에 작은 산소 환기 보이네요.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아 큰 영향 없습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7분 정도 거리이며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 면소재지는 4차 5분 정도 거리입니다. 중구도학교와 광천터미널, 광천역 등 광천시내는 자차 15분, 군청, 의료원 등 홍성시내는 자차 25분 정도 거리입니다. 전면에 보이는 오소산은 등산로 입구까지 자차 5분 거리이며 도보로도 20분 내면 갈 만하므로 수시로 오소산 줄기를 오르내리며 트래킹을 즐기기 좋은 마을입니다. 근력 건너에 보이는 축사는 대략 약4 0 0 m 정도 거리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좀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집 마당 앞에 낮은 축태를 쌓고 꽃잔디를 심었네요. 마당은 관리에 편하게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오른쪽의 컨테이너는 허가받은 창고입니다. 내부에 선반을 두고 각종 공구 및 농기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 앞에 작은 텃밭은 각종 작물을 골고루 가꾸고 수확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하는군요 이 편의 야산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마당에 있는 이 화장실은 외부 일을 보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번거로울 때 아주 편리합니다. 공간도 널찍하게 만들어 놓으셨군요. 마당의 수도는 전원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비닐하우스는 고추건조기 설치 공간인데 간혹 침묵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한다는군요. 직접 지으셨다는데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잘 지으셨습니다. 길 아래의 작은 텃밭과 유실수를 심은 곳은 구교지지만 크게 제약받지 않고 사용중입니다. 복숭아, 감, 대추 등 7종의 과일나무와 드름나무를 심었다는군요. 집 측면의 나무는 매화나무라고 하는데 딱히 주인을 모른다고 하네요. 봄이면 나무마다 예쁜 꽃을 볼수 있을 뿐 아니라 때맞춰 유실수를 수확하는 것도 전원생활의 소소한 재미입니다. 계단을 올라 집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외곽이 들고나는 모양 없이 깔끔한 모양입니다. 전면은 맥산으로 처마를 길게 빼서 비나 눈에 크게 영향받지 않도록 하였군요. 현관 옆 데크 테라스는 또 다른 여유로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데크에서 편안하게 앉아 바라보는 오수산과 그 아래 펼쳐진 들녘이 시원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풍경은 또 다른 멋진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관문을 열면 왼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거실과 통할 수 있는 작은 유리창을 설치했습니다. 단순하게 벽으로 막혀있는 것보다 티아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선 오른쪽의 거실은 오고서산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창을 내어 조망이 좋습니다. 주방은 미닫이 문을 달아 공간을 분리 했네요 싱크대는 ㄷ자형으로 동선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ㄷ자형 공간인 만큼 상부장과 하부장의 수납공간이 넉넉합니다 취사기구는 전기레인지를 설치했습니다 총 3대의 냉장고에 식탁까지 있어도 여유롭습니다 주방 옆의 과용도실은 안쪽에 보일러실이 함께 있습니다. 기름보일러군요. 보일러실 맞은편에는 세탁기를 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공간은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활용하기 좋을 것입니다. 주방 옆에 욕실도 좁지 않습니다 빗물 샤워기를 설치했네요 딱 필요한 것만 구비한 단출한 공간입니다 욕실 옆의 안방은 침대와 장, 작은 화장대까지 있어도 좁지 않습니다 현관 바로 옆에 작은 방은 현재 옷방으로 사용 중입니다. 방의 크기는 안방보다 조금 작은 듯 하지만 가죽이 더 있다면 방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아늑하고 예쁜 마을에 자리 잡은 이 집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 면적 600제곱미터 약 181.5평 두필지 대지인데 주택이 있는 대지는 485제곱미터 약 146.7평 도로로 사용되는 대지는 115제곱미터 약 34.8평입니다. 주택은 면적 84제곱미터 약 25.4평의 경량철골조로 2020년에 건축하였습니다. 헛밭을 제외한 공간은 모두 시멘트 포장하여 관리가 수월합니다. 광역상수도 사용중이며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건조기는 농업용 전기를 따로 인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은 내진설계를 적용하였고 단열에 많은 신경을 쓰셨다네요. 방향도 거실기준 남서향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이라고 합니다. 오래 살 생각으로 신중하게 선택한 터에 정성스레 지은 이 집의 매매가는 1억 8천만원입니다. 자그마한 텃밭 가꾸면서 좋은 이웃들과 어울려 살기 좋은 예쁜 마을입니다. 부시 생활에 지쳐 휴식과 같은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께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